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열무김치를 담아보려고 해요 김장철 다가오기 전에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열무김치 어, 만드는 과정은 조금 어렵긴 해도 이렇게 담아놓으시면 새콤하게 익었을 때 국수 말아 드셔도 되고요 아 이거 넣고 잘게 썰어서 비빔밥 해드셔도 맛있어요 한번 맛있게 담아볼까요? 이 열무김치에 들어가는 양념은 시장에서 한 만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담는 재료의 그 레시피가 열무 한 박스에 얼갈이가 반 박스가 들어가요. 그 정도 넣으면 아마 시장에서 분명한 만원어치만 재료를 여러가지 섞어서 가르시면 됩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갈아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홍고추를 좀 넣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홍고추를 조금 더 양을 늘려서 갈아줬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시면 좀 편하죠 집에서 일일이 뭐 믹서기에다가 갈고 이런 거 보다도 어저 같은 분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갈아와가지고 이 재료를 넣는 걸더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레시피는 밑에다가 어,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 놓을 거니까 그거 참고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쪽파는 살살 머리 부분 뿌리 부분을 문질러서 씻어서 전체적으로 씻어 주시면 되세요 쪽파를 넣으실 때 요거는 이 상태는 쪽파가 지금 가느다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쪽파 알 쪽이 이렇게 둥그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칼로 바늘 이렇게 잘라 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눌러 주시거나 탁쳐 가지고 이렇게 좀 뭉그러뜨리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썰어 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썰어 볼까요 썰는 길이는 4,5cm 정도 그리고 썰으신 다음에 요 남은 짜투리 있잖아요 요런거는 짜잘하게 어, 썰어가지고 그 계란말이 할 때나 어, 양념 간장 만들 때 그럴 때 쓰시면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요거는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넣지를 않아요 참고만 하세요 쪽파는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45cm 정도 길이로 잘라줬어요. 이 상태에서 요 아까 준비해 주셨던 양념, 이 양념을 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갔죠? 저는 옛날부터 이거 그 음식은 손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위생장갑도 많이 쓰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합니다.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념 부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뒤져 뒤져 하시면서 버무려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야채들이 그래요. 너무 많이 주물르고 너무 많이 치대버리면 풋내가 나요. 그래서 왜 김치 해놓고 나면 이상하게 묘하게 풋내가 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많이 치댄 거예요. 그러니까 야채를 넣고 이걸 이렇게 버무려 주실 때는 간이 조금 뵐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쪽파에 간이 어느 정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쪽파가 이렇게 간이 베어서 이렇게 휘어져요. 그럴 때 버무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색깔이 아주 이쁘죠? 아까 제가 실수로 새우젓을 안 넣고 버무렸어요 그 멘트를 좀 날렸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레시피가 뒤죽박죽 될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저는 레시피에도 적어놨지만 새우젓을 썼는데 이 새우젓이 어좀 삭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믹서에 안 갈아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버무리다 보면 얘네들이 으스러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섞인다는 거. 그러니까 새우젓을 넣으시고 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아셨죠? 열무하고 얼갈이하고 좀 섞어서 사왔어요. 어, 열무는 보통 이렇게 사실 때 요게 지금 기장이 요만큼 짧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만큼 긴게 있거든요. 근데 긴 거보다 요 살이 좀 오동통통 하면서 기럭지가 조금 짧은 거. 요 정도 사이즈가 담아 넣으면 야니야니하니 아주 아삭아삭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돌기면 요런 걸로 쓰셔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뭐 여건이 안 되면 요렇게 긴 것도 <웃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얼갈이 배추는, 어, 굳이 크게 이렇게 다듬을 게 없는 재료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다듬으시면 돼요. 음, 우선에 뭐 노랗게 뜬 거, 뭐 상한 거 그런 것만 이제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만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길, 길이가 좀 길다. 그러면 손으로 한번 또 자르시든가 칼로 이렇게 한번 자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무는 열무도 뭐. 마찬가지죠 요 끄트머리 있는 요 무도 먹으면 좋긴 한데 굳이 이거는 무가 없잖아요 너무 야리야리 하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요렇게 제거해주시면 딱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기름지로 그냥 다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요 반만 요렇게 해서 아니면 여기까지 요렇게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요 사이즈로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먹기가 좋죠 아무래도 요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무하고 얼갈이하고다 어, 다듬어 졌어요 근데 이거 절이실 때 야리야리한 거기 때문에 어, 소금에 절이시는 것보다는 소금물을 만드셔서 절이시는게 좋아요 소금물에 휘젓지 마시고 그냥 담가서 살살살살 이렇게 이제 담갔다가 바로 그냥 건져 놨다가 좀 절여지면 바로 김치를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막 소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려서 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연약한 아이들이 있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멍든 것처럼 그렇게 절여져요. 근데 그렇게 절이시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시고 담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소금물에 절인지 한 15분 정도 되니까 이미 어, 숨이 죽었어요. 그 15분 이후에 이렇게 만져보시고 좀 숨이 죽었다 싶으면 이걸 뒤집어 놓으세요. 뒤집어 놓으시고 그리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보면 열무나 배추가 구부렸을 때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거예요.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씻으셔서 물기를 빼놓으시면 됩니다. 열무는 물기를 어느 정도만 빼시지 너무 많이 빼시면 또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빼주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해두었던 양념을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치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살살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억세게 칠해지 마세요. 절대로. 자 이렇게 해서 열무김치가 어, 버무려졌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물을 좀 자작하게 넣는 걸 좋아해서 어, 물을 좀 만들어서 넣을 건데요. 소금을 어, 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양에 굵은 소금을 지금 세큰술을더 넣었어요. 넣고 물을... 4리터 정도 넣었어요 넣고서 어, 이거를 소금을 잘 녹게 저어준 다음에 열무에 부어 줍니다 이렇게 뒤적뒤적 해 주셔야 돼요잘 섞이게 맛있어 보이나요 이거 저거 밖에서 하루 정도 지금 익혔는데 어머 벌써 새콤해진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웃음> 항상 제자랑 같지만 이거 내가 만들어도 참 맛있다 그러면서 <웃음> 저 지금 먹고 있거든요 어,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 좀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속재료를 걸러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뭐 깔끔하고 맛있고 하지만 이대로 하셔도 아주 맛있거든요 오늘은 맛있는 열무김치 만들어 봤어요. 아마 좀 있으면 초록무가 또 나올 거예요. 초록무라는 건 나오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아마 좀 있으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요 열무김치 먹고 다음 주 정도엔 초록무로 알타리김치를 좀 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